그, 안녕하세요 샌드기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배틀그라운드 라는 게임인데요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굉장히 어, 재밌어요 어, 님들도 이미 해봤겠지만 저는 사실 주변 지인들이 프로게이머 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제 실력을 그냥 썩히면 안되겠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야 되겠다 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해발 800에서 지금 700까지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낙하산 폈습니다. 일단은 저는 벡터와 후라이팬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벡터 개머리판 꼭 드셔야 합니다. 이 총쏠 때. 반동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개머리판을 장착을 시키면은 일단 어깨가 안 아픕니다 자 헬멧이 없죠 어, 헬멧이 없다는 거는 이번 게임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는 거예요 일단 그 가방은 꼭 드셔야 돼요 왜냐면 가방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야 되거든요 4배율이네요 전 4배율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먹었어요 일단은 맵을 보니까 제가 이 풀숲에서 오늘 작전을 펼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어 이제 적들을 가끔씩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대처를 잘하셔야 돼요. 이게 배틀그라운드 가 단순히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작전입니다. 누가 더잘 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지 항상 이렇게. 예의주시를 하면서 주변에 어떤 사물이 있고 어? 그런 걸좀 봐야 됩니다 아, 지금 벌써 사운드가 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SE 방향 쪽에서 사운드가 나서 저는 그쪽을 예의주시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이 게새끼가이 벽을... 어 저기 하나 있네요 저기에 있는 놈들이 분명히 이쪽으로 올 거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힘들어 아주 그냥 나 여기 보이죠 네, 아, 집중을 해야되는데 개새끼가 짖고 있어서 집중을 못해요. 일단 수류탄 던지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쏩니다 아! 네, 제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 때문에 제가 집중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어, 착지합니다 일단 다시 제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 주변 환경이 어, 집중을 못하게끔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일단은 연막탄을 먹습니다. 연막탄은 굉장히 생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광탄도 먹고요. 전 삼광 연막탄 이 최고. 어 저기 한 마리 있네요. 자, 던져야 되는데 아유, 잘못 던졌네요. 예, 일단은 아유. 아, 예. 일단 뜹니다. 네, 일단 뜹니다. 저분 성광 먹고 이제 어딘지 아, 여긴 보였네. 예. 저를 봤습니다. 자. 남자 대 남자로 일단 오면은 원판치 쓰리 강맹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샌딕입니다 오늘 다시 어, 보여드리려고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옆에 바로 사람 있네요 네 일단은 장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루인스에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 방금 전에 너무 재미없게 플레이를 해서 핫하게 플레이 하려고 이 루인스에 왔습니다 이 루인스의 특징은 뭐냐면 이작은 공간 안에서 최대한 소리를 안내고 적을 예의주시하면서 쏴야 합니다 긴장하면 안되고요 그래서 저는 적이 있는 방향 쪽에 아주 조심스럽게 밀착하게 붙어서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네어 지금 누가 수류탄을 방 방하... 수류탄을 응? 네어 쏩니다 이때 움직입니다 저쪽 아 일단 일단 뛰어서 도망.. 아이, 가. 이제 제대로 하려고 문이 열려있네요 문이 열려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여기 있다는 뜻인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사뿐사뿐 조심조심 어 싱쿵싱쿵 살살살 이렇게 걷다보면은 오토바이가 하나 있네요 자 오토바이를 탑니다 화가 납니다 진짜 네, 아이템 먹을게 없어요 네 이제 드디어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아머랑 헬멧까지 다 완료했으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를 탑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자, 여, 여기서 파운드가 나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의주시라는 어, 말씀했죠 제가. 예의주시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의주시란 이 상대의 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지금 풀숲에 있어서 아무도 저를 볼 수가 없어요. 네, 저만 볼수 있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는 잘 기염만 다닌다면 절대로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숲속으로 싱쿵싱쿵 쿵쿵쿵 사뿐사뿐 자 이렇게 예의주시를 합니다 이 오른쪽 클릭을 하면서 움직이면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음, 적을 예의주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네저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저기 아, 에이. 어 네. 말씀드렸죠? 프라이팬에 튕겼어요 전체에 어, 어두대맞췄고요네어 어휴 어자 어, 아휴 아휴 아아 아, 아. 아, 내가 제가 잘 보이나봐요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몽골사람이에요 저랑 놀가지고 아이고 잘 쏘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미 제가 잘 못한다는 것을 검증했으니, 어, 더 이상 할 말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낙하산을 피고 저는 여기 착지를 합니다. 이제 이게 막판입니다. 더 이상 못해 먹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여기서 가방, 어, 2랩 가방이 있네요. 아이고 벌써 아이템들이 너무 좋아요. 총이 없는 게 흠이지만, 일단은 어, 이정도 스타트면은 제가 치킨은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휴 어, 어, 어, 어, 당황해서 술탄 던지고요 일단 이문 속으로 다 그러면 일단 급하게 총을 먹어줘야 돼요 바로 장전을 하고 문으로 들어오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